오늘의 만찬은 마지막 게임에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. 왜?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며. 너 계속 그렇게 말 안하면 누나 그냥 간다 엄마 금방 데리고 온다며 나같이 살거라며 엄마 아버지 꼭 오실거다 누나가 꼭 그렇게 만들거야 우리 다같이 모여서 한집에서 살게 될거다 누나 알지? 다시 다른 브로콜을고용해야 돼. 또 새로 다시 시작해야되니까니 얼마인데요 최소한 사촌이상은 있어야 목숨 걸고 구한 돈이야. 한번더나 속이면 다음에 무조건 이목부터 딸 거야. 알았니? <웃음>